야, 이 깨강정 하나. 제 사람이 선물로 갖고 온 건데, 응. 한번 먹어봐봐. 응. 맛있겠네. 애들 욕서 갈라 먹으시겠어. 아빠 차례. 깨에만열래 가라고. <웃음> 누구요? 찬우? 내가 어게 가는 데가 제일 가서 뭐야. 응. 접수 좀 붓까? 예. 내가요, 우 찬우를, 이야기못 들어봤지. 못 낳아가지고. 응? 아가, 애, 결혼해가 애가 없어가지고. 애가 안생겨 애가 안 생겨. 노력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겨? 노력 뭐 위하노? <웃음> <웃음> 밤에 좀 바빠야지. <웃음> 그게 젊은 놈이 바쁘지. 네, <웃음> 젊었을 때. 밤에, 밤에 엄청 바빴지. 아, <웃음> 그래, 그래, 그래, 바빠도 뭐.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도 짓고 있었지. 그래가, 팔0산가빠이 부처님한테 이제 그거 가서 빌만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해가지고, 그거 댕기 있어. <웃음> <10년 웃음> 얼마 동안이나 안 생겼어요, 애가. 10년. 10년 동안은 애가 안 생겨? 네. 그러면... 결혼 애가 10년 만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어. 결혼도 일찍 했네, 남, 남달리 일찍 안 했나. 음. 그래가지고, 팔0산 부처님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건 음. 이 자주까지는 안 하고 음. 한 달에 한번 매달 초일에 날, 날로 날 받아놓고 그날은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거라 새벽 4시에 음. 아마가 택시 타고 그 밑에까지 가서 그때는 뒷길도 없었어 음. 앞길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사람이 막개미때 그치 올라가 그 밤에도 음. 음. 그래가지고 땅을 물고 올라가는 거라 빵을 몰고 <웃음> <웃음> 아뜨거다 <웃음> 그래가 올라가는데 가서 이제 빈당 부처님 을치다 뭐. 부처님 또 둘이 몽이 같은 거나둘 돌락하면 또 눈도 없고 코도 없는 건 없다. 그 소리 들었어. 이왕이면 잘 나고 똑똑한 아들 하나 나 달라고 나 주세요. 부처님 아기 하나 주세요. 가면서 빌었어요. 빌다가 이래, 부처님 쳐다보면, 어, 야,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어, 야, 알았다, 이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이래. 어떨 때는, 네희 서감한테 가서, 탈락, 달락, 탈락해라. <웃음> <웃음> <웃음> 맞아. <웃음> 그래, 가지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를. 와, 내, 와, 내한테. 왜 나만 갖고 그래. 무 네. 관계가 없어. <웃음> <관계를> <웃음> 그래가지고 저저 난주는 빌다 보면 눈물이 나요. 뭐? 아니 가시나는 자꾸 붙트 사지. 젊은 남자가 능력 있지, 아도 없지. 이러니까 사장 이제 하니까. 아 가시나가 자꾸 분내, 분내 어. 또 거기다가 어? 어? 가시나가 뭐 가시나가 내한테 달라든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어. 이런다 어, 염장을 지르네 어, 염장을 질러 지르. <웃음> 사무실에 어떨 때는 내가 일부러 싹 지나가 보면 어. 젖을 갖다가 가슴팩이 위에 더 얹어 놓고 기를 흡이주고 막 이래 쌓고 있어 응?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러스 러스 러스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진짜 그런 걸 봤어요? 응 어. 어? 그래가지고 저가 제가 신화저가 제가 안되겠다 내보내라 카마 응. 또 내보내 어. 병리 하나가 짱 응. 있는거야 응. 내보내 내보내만 응. 새로오면 또, 또 그래 그건 또 더해 그거는 어마마 응. 바로, 응. 바로 옷을 몇 부위나 갈아입고 바로 옷을 몇 부위나 갈아입고 내가 속상하고 울었는 건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처음에는 흐느끼고 울다가 냄새는 막 부끄럽지도 않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이래 울마 사람들이 우는데 새댁이 와우요 소리 못하잖아. 음.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저거 뒤에 미려가아저 식당이 있어. 그거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 할매들이내졌해 와. 새댁이는 왜 그래 울었었어? 이 저는 예, 아를 못낳소습니다할매니 예, 웃자마 안 놓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쇠를 끌고 차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3년을 된게 있긴 해 아들 하나를 다 물밑에서 주는 거야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그러고 임신을 딱 해서 그래 이제 우리 와참그 상상 임신도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내 임신했다 이카게 상상 임신 가도 해상해. 많이 해라. 진짜 임신했는데. 많이 해라. 니는 장, 아, 안나이렇해 <웃음> 그래가지고. 니는 그개라 5분에는 맞다. 가고, 니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한번갈 거를 한번 가면 되는데. 이 병원에 한번 가고, 저 병원에 한번 가고, 한 달에 두 번씩 병원을 댕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갖고 병원도 옛날에는 그, 엄마 뭐 가는 진료 진료증 있었어 그게 뭐 이만큼 쌓여있고 지금 내가 아못 내리고 또 언제 있내와못 노는 거지 땡기가 그 아무 이상은 딱 하는데 형님이 안준거 맞아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배가 부린데 배가 살살 이제 불러오는데 니는 한 3개월 배안 됐는데 내가 임신복을 많한데탁 사있고,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배가 있나? 음. 그래 가면 이래 재끼고 다긴다 음. 그래 가제 재끼고 다니. 니뭐 네 배가 안 부리는 거, 왜 우리 잖아 벌어, 벌어. <웃음> 배에 힘주면서? 응. 응? 어, 극하고 다기는데 동네에, 이래. 아침, 저녁을, 뭐, 콩나물이라도 가게, 구멍가게가, 그때는 막, 구멍가게에서 콩나물도 팔고, 파도 팔고 했거든. 두부도 팔고. 야. 응. 그러가, 가만할매 하나가 내, 정말 이거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집에는 와, 밥값을 못하노, 이 카거든. 그러니까 그게 막, 할맛이 있으면 막, 듣기 싫어가야 돼. 있으면 안 가고. 퍼떡 보고 없으면 얼른 가서 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임신해 놓이게 이래 보고, 그 할매니 있으면 퍼떡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사랑하려고 어. 일부러 배 내밀고 어. <웃음> 그 <그래. 웃음> 가마. 아유이 집에 이제 바가만네 가거든. 그래.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웃음> 싸가 오고. 아이고 그래면막 얼마나 좋고 행복하든지 막 할매가 그 가마 입이 이래 벌어져 가지고 집에 와가 그밥다할 때까지 입이 안 나무러지는 데 좋았어. 음. <웃음>